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자 우리가 부계를 만드는 이유는 뭐다? 다이아를 따블로 먹기 위해서다. 라는 부분. 자 여러분들 명심하고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부계를 뜨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있죠. 사실은 와이파이 환경에 있는 뭐 공기계나 뭐 태블릿을 이용해서 원바러를 그냥 한번더 깔면 돼요. 원바러를 더한번더 깔면 우리가 편리하게, 네, 부계를 이용할 수가 있고, 어, 근데 하나의 폰으로 두 가지의 계정을 컨트롤 하고 싶다. 게임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보이는 여기 보안 폴더가 필요한 겁니다. 이 보안 폴더가 생각보다 엄청 꿀이에요. 이 보안 폴더의 개념이 뭐냐면, 이 보안 폴더 안에 거의 뭐 다른 핸드폰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보안 폴더 안에서는 저 다른 핸드폰에 뭐 다른 것들을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핸드폰이 있다. 그냥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 보안 폴더 한번 눌러볼게요. 자 보안 폴더는 패턴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 패턴 한번 풀고 올게요. 자 보안 폴더의 패턴을 풀면은 여러분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여기서 어디에 가야 되냐? 여기에 게임이 있어요.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따라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 게임을 눌러요. 자, 요걸 게임을 누르면 이렇게 뜨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원피스 바운티러쉬를 검색하는 거예요. 아, 이게 안 쳐지네요. 자, 원피스, 원피스, 바운티러쉬 여기 있죠. 자 바운티러쉬를 검색 검색 그러면 자 원바로가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원바로를 설치하고 새로 시작을 하면 우리가 원바로를 새 설치한 것처럼 똑같이 돼요 지웠다가 깐거 아니면 새로 깐 거랑 똑같이 여기 설치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계정의 한계가더 생기는 거예요 계정의 한계가더 생겨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시 한번 보여주면, 보안 폴더 밖에서 여기서 원피스 마운티러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안 폴더에 가서 또 원피스 마운티러치를 할수 있다. 그래서 계정 두 개를 플레이할 수가 있다. 그러면 합의형의 본계로 들어가는 거, 그리고 부계로 들어가는 거, 요걸 실제적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자, 먼저 본계로 접속을 해볼게요. 자, 본계 접속. 앙 복사 띠자 이게 본계 접속 중이에요 자 이거는 내가 핸드폰에 말 그대로 그대로 깐거 핸드폰에 그대로 깔면 요렇게 본계정 플레이가 가능해요 이거는 근데 하비형 서드폰에 있는 거라서 그리고 하비형이 계정이 다섯 개에요 자 이렇게 다이아를 여기서도 줍줍, 저기서도 줍줍 이렇게 줍줍줍줍 하는데만 해도 시간이 꽤 오래가죠. 자, 이렇게 해서 챙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 거를 이렇게 싹 받고 그리고 싹 받아주고 응원도 자, 혁명군이 응원을 싹 눌러주고 그리고, 무료 뽑기 돌리고, 요거를 매일매일 반복하는 거죠. 자, 무료 뽑기 돌리고. 자, 안 나올 것 같죠? 자, 이렇게 무료 뽑기까지 돌린 다음에, 자, 이렇게 돌린 다음에, 우리는, 자, 다시, 돌아가서 이제 부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계로 갑니다. 자, 부계는 아까 뭐라고 했나요? 보안 폴더에 가서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폰에 있는 이 보안 폴더를 잘 확인하세요. 그리고 요 플레이 게임에서 원피스 바우티 러쉬를 깔고 요렇게 깔리면 부계 접속이 됩니다. 부계 접속. 자, 부계 접속합니다. 자. 부계 접속 가요. 부계 접속. 자내 사랑조로 저번에 다이아 계정으로 하비님한테 지고 나서 저저한 번도 접속 안 했어요. 하비형 아카이노가 아주 강하죠. 자, 하비형의 로댕 계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똑같이 다이아를 챙겨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우리가 다이아를 더블로 먹는 거죠. 더블로 먹는 거예요. 묶고 더블로 가.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안 폴더를 활용해서 우리가 부계를 쉽게 이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다이아도 더블로 먹을 수 있다 만약에 내가 핸드폰이 또 있다 하면 더더블로 먹는다 태블릿이 있다 또떠더블로 먹는다 따따더블로 먹는다 따따따 따따따 마포텔리 아 우리 공팔이 재미없네요 나 요거 받아주고 자 우리 응원군이 요즘 살짝 부진한데 자 우리 함께 뭐 요런 느낌으로다가 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똑같이 무료뽑기 돌리고 Let's go! 자요시야이거소자 건너 뛰어보고요 요건 하나씩 볼게요 요즘 사실은 아카이노 때문에 굉장히 원바로 할만 나거든요 예전에 검수 혼자 버티기 정말 힘들었는데 아카이노가 있으니까 이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 오나왔다 무엇이 나오냐 무엇이 다냐 5천 루피야? 개극형 5천 루피 개극형 아니야 5천 루피다냐니 3천 루피야 와 진짜 극혐 뛰네 아 3천 루피 아 진짜 웃기네 이거 3천.. 3천 루피 기가 막히네 아주 기가 찬다 기가 차 자, 여러분들, 요렇게 하시면 돼요. 뭐, 어렵지 않죠?